연료 압력을 보기에 앞서서 그, 인젝터 MDP 학습을 보게 되면 2074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수리를 한 번도 안 하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많아졌고요. 보통 이제 MDP 학습이라는 거는 500회나 700회 정도 되게 되면은 한 번씩 빼서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진단코드에 연료 고정코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연료 레일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 압력이 최대 3 0뭐 거의 압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연료가 없어서 안 올라올 수도 있고, 펌프의 고장으로 연료의 이송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젝터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펌프나 이런 것보다는 인젝터를 먼저 점검을 해서, 그 우와. 인젝터 백쪽으로 연료가 이제 과다하게 티나와서 레일 쪽에 압력 형성이 안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연료의 리턴 터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요. 이렇게 연료 리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인젝터 쪽에서 이제 백니크를 이제 확인을 해 주는데요 투명 호스에서 연료가 쫙 올라오고 통 속에 어느 통 속에서 연료가 많이 고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크랭킹을 했고요 2번, 2번 통에 연료가 많이 고여있죠 2번 인젝터에그백니크 쪽에서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터지니까 연료 레일에서는 압력 유지가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30바라는 그 너무 낮은 압력 밖에는 만들어 줄수 밖에 없는 거죠 레일 쪽에서 압력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에서 압력이 너무 낮게 이제 측정이 되게 되면 인젝터는 시동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인젝터가 죽어서 인젝터만 이제 수리를 하면 음 시동은 걸릴 건데요. 인젝터가 고장나는 또 원인이 있습니다. 인젝터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능상실로 인해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쇳가루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연료 필터 쪽은 다시 확인을 해서 색깔의 유물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인젝터가 많은 노구로 인해서 잘안 나옵니다. 1번서부터. 소리부터가 완전 <웃음> 철수 인젝터 홀의 오염 상태를 보겠습니다. 인젝터 수리는 다 됐고요. 이제 준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5번 인젝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개 먼저 작업하고 약품을 넣어서 불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뺄겁니다. 강제로 인젝터를 빼게 되면 인젝터 파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빼는 것보다는 시간을 천천히 갖고 빼겠습니다.